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찍은 이유는 바로. 아. <웃음> 이거. 인가 왜라고? 아 지금 밝은 게 있어. 일상을 넘어 함께 할수 있다면 우리. 그니까 구독 좀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찍은 이유는 바로 오빠의 생일 맞이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간단하게라도 풍선이나 꽃깔모자 이런 거 사서 생일 좀 축하해 주려고 지금 집에서 나왔고요. 이제 아트박스에 가서 용품 같은 걸좀 사고 케이크 사고 오빠 집으로 넘어가가지고 꾸며주려고 합니다. 오빠는 이거 하는지 몰라요. <목소리는> 여러분, 진짜 큰일 났어요. 저 아트박스 도착해서 이제 영상 켜려고 했는데. 되게 뭔가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오늘 아트 박스안 한대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어떡하지? 이거 험란한 여정이 되겠구만. 어, 일단은 다른 데 가볼게요. 저 이제 인신의 문고라고 사전이랑 문고. 그리 같이 파는 곳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여기 없을 것 같아. 있을까? 여기 문구리 엄청 많이 팔아요 지금 이제 여기 파티용품. 일단 쉬운 꽃갈보자부터 아, 이걸로 갈까요? 가랜데 금방 하겠죠? 가랜드가 좀더 싸니까. 오빠도 위해줄 거예요. 분명히. 사트 풍선아, 사트. 풍선 풍고 안경 샀고 가렌지 샀고 <놀람> 정말 속상해요 저 사실 어제 이거 찍겠다고 어제 아트박스 가서 삼각지 사오고 이게 선물 구매 위치들 다 알아놨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안 된다고 하니까 내 계획이 완전 히 틀어버렸어 아.. 혹시 아트박스 보다는 예쁜 게 많이 없어요 아니야 오빠좋조해줄 거라 믿어 그러면은 일단 계산하고 나가볼게요 아 후회하고 나왔습니다 나 생각보다 여긴 좀위치잘 모르고 엄청 마음에 드는 길들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빨리 남성 학교인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다 여러분 도착했어요. 아, 너무 늦어져가지고... 톱밭에못잠혔다고 거짓말 치고 한 시간 늦게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남은 한 시간 동안 얼른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꽃갈제제제제제제제아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 이제 이거 이거 풍선 보통 여기에 끈이 있는데 여기 왜 끈이 없냐 아 뭐야 이게 또하나가쭉 이어져 있네 돌려면 엄청 되겠다 아씨 너무 들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 와 너무 힘들어 이거 하트 맞아? 너무 힘들어 이거 하트 아닌데? 아니 이거 어떻게 와서 하트 예요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하트래요 하트 아 무서워 아, 살짝 하트 된다 살짝 이거보다 더 크게 볼수 있는데 자꾸 서워서안 보여요 귀야안 떠지게 해주세요. 안 떠지게, 안 떠지게. 자, 이제 아까 이 쇼핑백을 샀거든요. 여기다가 선물을 넣어볼게요.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라고 수면 잠옷. 하이라이트는 이게 아니에요 하이라이트는 다다다. 스피커예요, 스피커. 뭐가 스피커? 싶쉽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진짜 많이 잘 알아보고 해서 선물을 구매 했습니다 이거는 안에다가 숨겨놓을 거예요 이렇게 선물은 완료가 됐고요 시간 엄청 많이 지났을 것 같은데 오빠한테 한번 전화고 오도록 할게요 전화해봤네 오빠 조금 걸린다 고해서 남은 시간 동안 편지 쓰고 기다리고 있으려고 합니다. 생일상을 위해서 제가 떡을 사왔어요 떡. 생일에 떡이죠 떡. 그래가지고 케이크 냉장고에 넣어놓고 떡 같이 해놓고 도착하면 연락 드면수 있을 때 음식 채팅하고 지금 편지를 써볼게요. 기다려! 뒤로 주발걸음 가고 앉아! 아자기 밝은게 있어 진짜? 이건 뭐야? 뜬다! 얼른 불라 근데 내가 너무.. 그래 불러줘! 어, 하나, 둘, 셋, 넷 불러줘 아. 쨍쨍쨍쨍쨍쨍쨍쨍쨍 네. 사랑하는 진원이 니 일중감이라 <웃음> 여러분 오빠 생일이에요 오늘 보이시나요? <웃음> 총알 여기까지 넣었습니다 동명 발소리가 들렸는데 네. 안 들어와 집에는 왜? <웃음> 맞아 핸드폰 보고 있었어 아나 정말 안와자 아, <웃음> 오늘 생일이니까 생일 딱딱 준비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팅식에 있겠습니다 네와 진짜 오빠 준비했는데 진,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 깜짝 놀랐지 뭐라는 거야? 어, 진짜로 <웃음> <웃음> 제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드려요 네 감사해요 생, 생일 선물 있는 점면 충분하죠? <웃음> 생일 선물 있는 점면 충분하지 않아? 생일 선물은 아직 안 받았는데? 이것도 내가 다 부고 다 이것도 <웃음> 네, 어우, 정말 힘들저나야은 향한 마음이 너무 큰거 아니야? 하트가 너무 빵빵하게? <웃음> 아, 생일 선물 열어보세요 뭐야 이거? 따뜻한 겨울 보내시라고 무슨 선물이야? 이, 이게 이 선물인데? 오 대박이네 그레이 그렇습니다. 올 블루 중에 그 그레이가 이 그레이? 그렇습니다 야, 오호 저 오늘 이거 입고 돌아다녀도 돼요? 안 돌아다 왜요? 아, 추워요 어, 어 예쁘다 누나한이그 무난한 리그 어, 그치? 진짜 예쁘다 괜찮지? 응. 어. 이거 입고 나가도 되겠는데? 진짜로? 이거 잠못 입어 이거요 분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게 뭐죠? 이게 뭐 메인 같은데... 그렇게... 그렇게... 이런... 오... 예쁘다... 예쁘지... 응, 예쁘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블루투스 스피커에 블루투스 스피커... 짱짱... 블루투스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뭐 먹고 싶는데 얘기했거든요 제가 진짜 블루셀 스피커를 너무 갖고 싶어했어요 제 친구 중에 너희는 돈다 팔렸겠구만? <목소리> 진짜 진짜, <웃음> 진짜 탈탈탈하서 샀습니다! 내 엄마한테 줘야 되는 아, 돈이 있단 말이야 그 돈을 줬어야 되는데 아, 그 돈으로 일단 아, 사서 엄마 미안해! 금방 줄게! 아, 진짜 예쁘다 어, 잠깐만 침 소리까지 들려 <웃음> <웃음> 어? 고맙다 응? 어? 고맙다고 고맙다고 안다 이번에는 생일때 할수 있는게 없어서 생일파티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제가 해준다는 말은 안했어요 나 해주면 좋겠다 이랬는데 내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만 대답했지 맙구만 생일 같아 덕분에 자, 여러분 오늘 제 생일인데 제가 너무 추측해서 죄송하고요 자 오늘 제가 마무리할게요 아니지 오빠 생일이 오빠 여러분 저 오늘 생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는데 너무 축하해 서 감사하고 사실 이번 생일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 뭐 오면 좋을까 싶었는데 또 추측하고 생일 막상 되니까 또 이렇게 생일 파티까지 하고 많은 분들 축하받을니까너네요 여러분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생일 해준 이정인이도 너무 고맙고 어저나 나와주신 부모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열심히 살다 가겠습니다. 오늘 네. 영상도 정인이다 찍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아. 영상 편집해서 볼것 같아요. 편집된 후에. 네, 영상을 처음 찍어봐가지고 얼굴 반투하이지밖에안 나. 아 진짜요? 아 <웃음> 어, 그래서 그런 점좀 이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